아채트채트채트 로봇 드래곤 피나온다 아아아 아,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, 야,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이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이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이아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아아아아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지아얘한사아 보인다 아파아 같은데 엘지 엘지 엘지. 올드 애니메이션인 걸. 엘지 엘지 엘지. 아 몰라 나 뭔지 몰라. 아아아아아 엘지 아, 아, 아, 뭔데? 어이유아언맨이다 아연맨요? 아연맨야 상대 아언맨이다야아언맨이다야 바로 옆팀이 바로 그린이네. 야 로다주 로다주 로다주. 간다 로다주 다 뽀뽀 뽀뽀 뽀뽀. 야야야야 레드온다 레드다레드레 레드 바로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깔아 빨리 깔아 빨리 깔야 아까 그 약을 야을 먹었어 약깔아야야 망대 주사야 막아 막 무조건 막가아 씨야 아, 얘왜이 높백 막았어 막았어 일단 이 이렇게 이러얘 근데 내가 그린들 자꾸 우리 집 야! 오면? 야 그린들 온다 야 그린들 그린, 온다 그린은 내가 자고 그린 진짜 뉴비야 그린들 상관없어 야야한명 잡았다 한명 잡았다 혹시 몰라서아서 공성대에 넣어놓을게공성대 배웅킹은 이거 해드릴게요 어. 날카로우 인커밍 간단하게 핑이라고나 할까? 핑 아니면 저핑 어. 아니면은 쟤 실력이야 미드나아아쟤또 위로 쟤도 아와 쟤디랑 로슈가 가서 빼야돼 어나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 러시 그린지 어, 그고나빨 어, 준비하고 있어 일단. 야 지금 아직 두명 있다 아직 두명 있어 두명 있어 아직. 맞다 명야 이씨 왔다 왔다 왔다 아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, 깨나, 깨나, 깨나, 깨 야, 깨나, 깨나, 깨나, 깨나, 아나 깨나, 깨나, 깨나, 깨나, 깨 야, 깨나, 깨나, 깨나, 깨나, 깨나, 깨나, 야, 나 깨나, 깨나, 깨나, 깨나, 깨나, 깨나, 깨나, 깨나, 나 깨나, 깨나, 깨나, 야야 s h o s e r o t h i y t h t h n a o d i o a s d t h i n s o Oh, t o t h o h a h a h a h a h a h Oh, s a s h i Oh, a h oh. s o n g a h 야투명하 아니었거든? 야 춤춘다 춤춘다 집에 한명 있었는데 걔가 다행히 나못 보고 지나쳤어 나 그리고 거든 It's about right, to right. get hot. <laughs>